도착 친구가 알려준 팁이에요 모자가 너, 모자를 너무 올렸을 때는 이렇게 안경이나 선글라스를 이용해서 착 올려주라고 우리 이쪽으로 나갑시다 가자 가자 드디어 싱가포르에 도착했어요. <웃음> 너무 오랜만에 여행을 해서 그런 건가? 왜 이렇게 길게 느껴지지? What's in my luggage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떤 개인 뭐 자신이 이따 이따 세워놔야 되나 이거를? 잠옷. 아 이거 한 번도 안 입었다 한 번도 안 입고 여기 다 고이 딱 싸가지고 왔어 이것도 친한 언니한테 <웃음> 생일 선물을 받은 어, 반팔 셔츠인데 굉장히 구들구들하고 시원한 소재여가지고 얘를 이렇게 선물해 줬어요야 아, 이거 너무 예쁘죠? 어, 아 저는 이 꿀팁, 꿀팁 옷 사고 나서 이런 비닐에 담겨 오잖아요 저는 이 비닐을 하, 하나도 안 버려요 이렇게 어디 다닐 때 저는 이거 항상 이용합니다 보이시죠? 고창 깔끔스 아 이건 고창 화장품 샘플 다모아두거든요 이거를 한번 이번에 끝내보려고 <웃음> 이거 이걸, 이걸 갖고 온 대신에 다른 것들은 좀안 갖고 왔어요 노래 도래, 오래선레드 <웃음> 절대 안할것 같지만 팩도어오메오메오아 이거 하우아 이거는 또 추천을 받은 건데 <웃음> 눈에 그 기름을 매일 닦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눈에 되게 좋다고 음. 피곤하고 힘들고 이러면 눈으로 제일 먼저 오는 스타일인데 그 얘기를 듣고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따라 사봤습니다 이번에 제가 챙겨먹은 그냥 한약 <웃음> 오랜만에 꺼내왔습니다 오, 가자 이런 느낌인 거잖아. 이번에 제가 아주 큰맘 먹고 장만한 아이입니다. <웃음> 이런 느낌. <웃음> 해반 햇반! 추참치에 어? 김에 밥이면 다해결되잖아 어? 마이채 애들이 좋아하는 건데? 응. 나는 젤리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촬영할 때당 떨어지면 먹기 좋은 아, 어, 너가 좋아하는 마이채 생겼어감사합니 어, 근데 <웃음> 내가 이거, 나 진짜 학교 다닐 때이 진짜 많이 먹었어. 화날씩타잖아 매점에. 내가 이거 되게 좋아하는 브랜드인데, 한국에는 없는 건지 본 적이 없어. 음, 다 언니 스타일이다. 그치? 응. <웃음> 이, 이게 근데 저는 평생이야, 평생. 뭔가 스타일이 바뀐 적이 별로 없었어, 그렇지내 어. 개인적인 그.. 입는 스타일 음. 스타일의 호불호는 없어 그냥 단지 내가 생활할 때 입을 때는 편하게 편하게 음. 입는 걸좋아해 나는 아마 여기가 끝으로 쇼핑이 끝날 것 같아 <웃음> 나 이거 진짜 한번 감을 만져봐 우와 면 진짜 좋다 나 원래 나시를 안 입거든? <웃음> 너무 더우니까 지금 뭐다 필요없어. 그냥 더워. <웃음> 이거는 자 이런 걸 봐야 돼. 여기가 너무 짧아. 여기가. 음. 그러면 좀 곤란하지. 음, 민망. <웃음> 이런 것도 잘 봐야 돼. 이경우는 어깨가 좀 있어야 돼. 이런 거 입으려면. 이렇게 받쳐줘야 되거든 제가. <웃음> 세트 세트 <웃음> 와 이거 너무 시원할 것 같지 않아? 자모 자모 <웃음> <잡옷, 잡옷. 웃음> 감이 좋잖아 감이 좋은 건자모스로 자모 자모 근데 좋다. 그냥 입어도 이쁠 것 같아 음. 근데 왜 이렇게 커 보이지? 입어봐야 될것 같아요, 어, 어, 음. 이거 입어봐야 될것 같아요 어여기 50%래요 아 50%래? 본격적으로 이제 좀 신중하게 봐야겠네? 거기 다 있어. 우니 화면에 보긴 똑같은 흰색티에 그냥 <웃음> 똑같지 않아. 똑같지 전혀 똑같지가 않은 거야. 네. 똑같이, <웃음> 똑같은 흰색티. 똑같은 흰색티가 아닌 거지 <웃음> 이제. 이게, 이게 나는 패션은 잘 모르지만 내가 제일 중요한 생각하는 건 무조건 핏이다. 음. 또 옷을 잘 입는 방법은 나에게 맞는 핏을 찾아라. 음. the record of the item you purchased from us so wait please 싱가에서 저를 알아봤어요 신기하다. 안나. 안나? 어, 프랑스 아니에요? 아니, 안 n 이게 두 개입었어요. 내일이 금요일 5, 6부까지 했으니까 7, 8부가 나오겠네요 네. 7, 8부는 도대체 어떻게 될지 너무너무 궁금한데 <웃음> 저도 너무 궁금합니다 7, 8부 어떻게 될지 기대해주세요 <목소리도> 아재호이님은 <조이셔님>. 이게 <목소리도> 오늘가 칠리크랩? 아, 네? 아. 냥 찍어서 찍어주세요 찍어주세 맛있을 것니 <목소리도> c h e 짠! 아, 다 아, 다 <헉> 나좀 하는 것 같아 나 이제 좀 하는 것 같아 후니데해 여기 가한반반시 감사합니다. 우리 팀 차고 생일날 미역국도 챙겨주고 눈물에 젖은 미역국을 먹어보겠습니다. 어, 어, 나다 어. 아, 나지 지를 보고 싶어. <웃음> <목소리의>... 뭐? 설마 이거 아이패드 음. 파우치 그리 안에.. 오리야 이거? 네 닮았어요? 제가 음. 딱 보자마자 그러에 이거는 가게는 별풍인데요 이거 음. 오 너무 예쁘다 이거 빨강이랑 어리 프로 같아요 <목소리도> 아 너무 감격이다 고등학교때 만났는데아 <목소리도> 아. 나도 옹같 <목소리도> 해야 되나? 하나 <웃음> 둘셋 짠! 된거야? 그렇맞 아. 요 플랜 짰어? 내일 <웃음> 유니버설 스튜디오가 돼 모래 <모레는>. 뭐지? <웃음> 여기 유니버설에는 그거 어 있나? 해리포터에 아, 있어? 해리포터. 뭐. 해리포터는 <웃음> 좀큰데 있어 가야해 <웃음> 그버거 나도 얘네 거옛날 봤는데 갓 생긴 거야 <웃음> 응. 나오는 그 친구들이랑 같이 그 뭐라 해짜지 스피치? 어, 스피치 게임을 같이 하고 있는 거야 진짜 나 이러고 났어 막 어, 이러고 봤어. 지금? 응. 어, 애기 좀. 근데 이름은 왜 머리? 진짜 많이 고민했는데 그냥 머리같이 생겨가지고 그냥 리 해도 월. 아잉 제가 요즘에도 되게 많이 건강해졌는데 이렇만 흥분하다가 갑자기 갑자기 딱 자기가 멈춰서 그다음에 거기서 타고 이렇게, 이렇게 서 그냥 볼 때만 심장이 떨어져 내려야돼 내가 본래에 그렇게 울어봤나 싶은 게다제 때명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시간에 비해서 돈도 많이 들고이 마음의 깊이가 좀달라 9월달인가 아기 때 지금 아 진짜 귀엽다 야 아, 네, 근데 이거 약간 자식 자랑하는 그 느낌. 국민 싸 s